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5주차 주간 네, 주식시장 전망인데요 지난주까지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참 많이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혼돈의 연속이었고요 예. 다들 이제 멘붕에 빠졌죠 <웃음> 저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예. 정도로 어 주말이 아주 괴로웠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뭐그전 며칠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네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급등했고 오늘까지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오랜만에 월요일날 상승이죠 맞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네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시고 한편 걱정도 있을겁니다 네제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네네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아니면 지난 전, 지난 주 폭락이 그때가 바닥이었나? 네네. 또 혹시 다시 또 꺾어질 것인가? 이 같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을 건데 오늘은 그래서 하디쇼에서는 버틸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네네. 한마디로 지금 주식 시장이 나름대로 기로에 섰다? 네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으로 하디쇼에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6월 5주차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 특히 한국 시장 폭락 후 폭등인데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지난주 이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 5% 정도 예. 어, 빠졌고 지난주에도 3% 빠졌으니까 지지난주 빠진 것에 비해서는 이제 선방했다고 할 수도 예. 있겠지만. 물론 또 금요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 상승을 해줬으니까 음. 나름대로 좀 기분 좋게 끝났지만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 예. 두주 연속 예. 5% 대그 하락을 아. 하다가 지난 주에 에 저기 나스닥 기준으로 음. 하면은 거의 7% 정도 예. 상승을 했으니까 예. 아 미국은 그 삼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끝났는데 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 뭔가 좀 데커블링 부분이 좀 염려가 될수 있는 부분이 예. 하나가 있고 예. 또더더 더 나아가서는 6월 한달로 보면은 음. 어, 전세계 증시 중에 에, 하락률 1위가 코스닥, 예. 하락률 2위가 코스피, 음. 음. 하락률 3위가 아르헨티나 증시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뭐그뭐 그뭐 거의 뭐 망가진 경제인데 <웃음> 예. 우리가 더 빠졌어 예.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조금 디커플링과 음. 관련된 염려가 예. 더 컸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반대매매 이슈가 또 사, 상당히 시장 하락에 영향을 미줬다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반대매매와 음.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음. 여기서 부연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예. 하는 중에, 예.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좀, 음. 어, 버텨줬었는데, 지난주에 음.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다 팔았거든요. 예. 근데 개인이 판 많은 부분들은 음. 이제 반대 매매가 있었던 음. 것이 좀, 음. 어, 문제가 하나 좀, 어, 됐었었고요. 자, 또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그것을 갚을 행편이 못 되어서 그냥, 어 하락 강가 아주 싼 가격에 팔아서 갚았다 그렇죠. 이게 반대매매죠. 그렇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 이제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증거금을 예.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이길 날 음. 하한가에 예. 하한가로 이제 주문을 예. 내거든요. 자동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심각한 건 뭐냐면은. 거래 규모가 거래량이 음. 이제 일간 거래량이 많을 때 같으면 예. 이런 부분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데 음. 일간 거래량이 작고 음. 어떠한 종목들은 호가공백이 생길 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자 이번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키워드로 매수주체 실종이라고 담아놓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그 매수 주체, 두 네. 가지 이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및 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어, 매수 주체가 이제 지 현재 실정이 네. 됐고, 어, 지난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샀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한편으로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현선물 격차에 따른 네. 네. 이러한, 그, 그, 만의 음.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예. 싶다 보면 전체적으로 매수 주체가 실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이와 관련돼서, 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계속 좀 어, 둔화되는 음. 느낌, 즉, 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어, 안 좋아지고 음. 있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자체도 계속 예.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수출 주도형 음. 경제인데, 이런 것이 수출을 두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음. 아무래도, 어 매수에는 좀 한계가 있을 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자금 유출이 이번 음. 주에도 지속될 여지도 있고, 아 더군다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예, 예, 예. 이게 현재로서는 좋을 리가 없는 음. 것으로 좀 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음. 이게 어, 언제냐면 미국 시간으로 6월 30일 날 예, 발표가 돼요근데 지금으로서의 예측치로는 나쁘지가 않은데 음. 계속해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좀 예측지에서 벗어났을 때의 흑폭풍에 대한 염려들이 음, 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매수섣불리 매수하기는 에좀 힘든 한 음.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하디쇼 아까 말씀드린 하디쇼입니다. 네네. 버틸까 살아남을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네네네.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으나, 네네. 이게 너무 에너지가 소진어버리면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투자금이 너무 많이 손실이 크면, 네네네. 그때는 살아남아도 살아남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의 하디오 버틸까 살아남을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것을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몇 가지를 음. 한번 좀 검토를 하고요. 예.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미시간대 6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음. 3.1%로 나왔어요. 예.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 중에, 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1%로 나왔는데, 에 지난번 발표 3.3에 비해서 0.2%포인트가 예. 하락이 됐는데, 미국 지지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던 건,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가 하나 있었고, 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어 미국의 은행들의 스트레스 음. 테스트다. 예.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음. 어, 가장 악조건, 예를 예. 들면은, 주택 가격이 음. 지금부터 한 20, 30% 폭락한다든지, 음. 그 다음에 주가가 음. 지금부터 55%가 음. 폭락한다든지, 55%면은 뭐죠? 어 반토막, 지금부터 네. 아직도 반토막이 나는데 음. 왜 여기서 55% 폭락을 했냐는 55%는 지금부터입니다. 연, 그렇죠. 연초부터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55% 폭락을 왜 가정을 했냐면 은 음.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했을 음. 음. 때 그게 언제냐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위기였을 네. 때 예. 그때 서브프라임 위기는 다들 얘기를 하는 게뭐죠 시스템 위기라고 예. 하거든요. 금융 자체가 붕괴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음. 시스템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음. 그때 시스템이 위기 왔을 때 55%가 폭락을 음. 했어요 주식시장이. 예. 그래서 주식시장 55% 폭락 뭐 이런 걸 대입을 해서 어, 34개 주요 은행을 음.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 물론 손실이 당연히 그런 일에 음. 하면 은 발생을 하겠지만 예.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해서 두배 이상 유지할 음.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행의 재정건전도를 평가해 보면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던 그 수준을 대입해 보아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 필요한 직업준비금 예예. 등등은 두배 이상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에도 미국의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은 좋다. 그렇죠. 그래서 했다. 무엇인가 이제 나빠졌을 때 계속해서 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예. S&P 500 기준으로 해서 대략 24% 음. 빠졌다가 지난주에 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최저점까지 빠졌을 때 음. 24% 음. 빠졌는데 과연 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55%까지 음. 가는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은 지금의 음. 어떠한 어 저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음. 좀 과도할 수 있는 음. 여지는 좀 예. 있지 않는가 예. 하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일단은 이제 그 6% 이상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음. PC 물가 있잖아. 음. 아까 소비자, 예, 예. 아, 그 물가 지수가, 음. 개인 소비지출 물가 6% 음. 이하로 상이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이번 달에 나올 건, 30일날 나올 건 대략 예. 6.3%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지금 현재는 1년간 우리나라 주시장으로 음. 따지면 1년간 조정을 했고,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정도 빠져 음.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이 바, 바닥이기 때문에 버텨야 될까 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퀘션을 지금 음. 주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코스피는 2,400을. 예.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예,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게 있죠 매수 여러 가지 예. 우리나라 무역수지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볼때 그다음에 외국인의 셀코리아라든지 예. 반대매매 지속이라든지 이런 걸볼때 현재 매수 유인이 좀 없고 음. 그러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예. 조금은 좀 어~ 조금 더어 음. 관망을 필요하지 않는가 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P500도 24%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을 했지만 과연 이게 조정의 끝일까 음.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정의 끝은 아니다. 예. 좀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신용융자 잠재, 잠재 매물이 음. 이제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대 매매의 악재, 그죠? 반대 그렇죠. 매매를 이어질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예. 현재 그 신용융자, 아,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많이 줄어들긴 음. 줄어들었어요. 이제, 예. 내가 원해서 줄인 게 아니라, 반대매매를 통해서 한 예. 2조 정도가 현재 줄어들긴 음. 했지만, 음. 앞으로, 어, 좀더 주식시장이 또 빠진다면, 예. 어, 신용유자 반대매매로 여전히, 이 음. 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밸류에이션은 이제 조정이 됐죠. PR이, 음. 예. 이제 그, 어, 10 아래로 빠지고, 8.8, 예. 뭐, 이 정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벨이에이션 아, p r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PER 그러니까 주가가 음. 이제 이익에 대해서 몇 배로 거래되는가가 시비아로 떨어져, 예, 예, 시비으로 떨어집 쓰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매력적인 가격인데 지금 거기에서 수익, 이제 음. p e r 의 분모에 해당된 수익이 더 빠질 수도 예, 있다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 7월 초에 들어가면은 예. 이제 반기 실적도 발표를 음, 하고 음. 분기 실적도 발표란 중요한 예. 이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 더 중요한 건 실적 발표된 수치보다는 예. 가이던스예요. 예. 향후 어떨 것이다. 음, 음.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음. 거죠. 이렇게 한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그 예.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 하는 걸좀 냉정히 생각해볼 볼 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음. 음. 이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 버티기가 옳은가 음.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예, 얘기한 수출과 무역 수지와 관련된 이미 얘기했으니까 음. 좀 어, 생략을 하고요. 음.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음. 그렇다고 한다면 어, 2008년의 사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7월 달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음. 것또 한다면, 이제 최근에 예. 미국도 우리나라도 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의외해서 너무 많이 빠져서 음. 순식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에 해서 그렇다면, 어, 우리가 이제 한세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유가가, 음. 아, 100달러를 하회를 하고 음.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안 좋았던 건 원 달러 환율이 1,300원 너무 돌파하면서 음. 굉장히 우리나라 주 시장이 미국 주 시장하고 데커플링된 모습을 좀봤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환율도 음. 1,200원 선 하회를 하고 그런데 엔드로 엮이지 않아도 됩니다. 음. 유가 100달러 하회, 원 달러 환율 1,200선 하회, 이거 엮, 이것까지도 동시충족을 어, 하지 않더라도. 안 아. 않더라도 또 하나 상관이 음. 없습니다. 음. 뭐가 있냐면은. 저점이, 그러니까 저점 음. 구간이 3개월 이상만 버텨준다면, 예. 지켜지는가, 버텨주는가, 음. 즉, 3개월 이상 버텨준다면, 음.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하락 없이, 그렇죠. 예. 추가 하락 없이, 3개월 정도만 버텨준다면, 음. 그때 조금 어, 자신있게 투자를 해도 되다 그렇죠.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마트머니, 이제 음. 이런데 민감하게 움직이는 돈들이 음. 현재 많이 빠져나가 예. 있어요. 그, 미국도 그렇고, 어, 모든 자료를 음. 보면은 현금 보유비를 굉장히 지금 예. 높아져 있는 건 예. 역대 최고치로 높아져 있는 건 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죠. 그 돈이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예. 말 거냐 하는데 나머지 조건들을 본다면 아직은 그런 음. 돈들이 자신 있게 에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 음. 아닌가 따지게 본다면 결국 어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에 7월 실적 및 가이던스를 한번 잘 음. 보시고 두 번째 절정 구간이 3개월 정도 지켜질 음. 것인가 하는 걸 보시고 이런 걸 보신 다음에 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음. 그럼 결국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예요. 음. 예. 즉어그 이후에 7월 14일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음. 막 되기 시작할 예. 거거든요. 그 전에 이 일정에 약간의 공백 기간에 있어서 어 바닥권이 너무 저기 음. 많이 떨어졌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에 의해서 음. 지금 반스가 됐는데. 예. 여기에서 버틸 것인가, 살아남을 음. 것인가, 저는 현금화를 좀 하셔서, 음. 하셔서, 여기가 구간에 하셔서 좀 살아남는 전략을 음.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음. 뭐 이런,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끝내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6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주간주식 시장 전망을 하듯이 오버티기 아니면 살아남기로 주제로 가지고 좀 깊이 나눠보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까 시작할 때도 했지만 최근에 최근 에치도 안의 상승 흐름이 네네네.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는 것인지 이게 또 다시 최근처럼 네네. 다시 급락하면서 또 다른 바닥을 확인해야 할 것인지 자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자 신중하자라고 한다면 어 요즘같이 최근 조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저점 3개월이 지켜지는가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하고 어, 뒤에 이분이 확보한 현금을 조금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또어 저희가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웃음>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겠지만 오늘 어 저희가 함께 나눈 주간 주시장 식 전망 6월 어 마지막 주차에 대한 이야기도 어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또 결과적으로 어 미소짓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